예능 한 거거든요? 음. 대박. 요새 진짜 다섯시 반만 돼도 이렇게 해가 벌써 이렇게 지네요? 빨래가 너무 많이 쌓여서 빨래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지금 어, 집에 세탁기가 없어서 콜런드리로 세탁을 하러 왔습니다. 너무 빨래가 많이 쌓였어. 얘네들 들고 있다. 빨래 해볼게요. 콜런드리가 25센트짜리가 3불짜리로 들어가거든요 빨래는 3불 그 다음에 건조기는 25센트에 빨래에 이렇게 빨랫에넣어주시요 아, 스탑소 여기도 숙다야되지라고 맛집이에요 한국, 한국 맛집 그리고 한국 옷집들어 지금은 6월 어, 6시 3분이고요 11월 18일 지금 비가 수요일로 온, 오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,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도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아, 세차 안하고 싶었는데 새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새들이 똥을 너무 맛있어 미국 새들이 똥을 막이따만는거 싸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차를 해, 하겠습니다 세차장 입장 응. 이제 버큐이라고 이제 막 닦는 거 하고 그 다음 물기 제거하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물기 제거하고 좀 디테일한 청소하고 이제 빨래 아까 막 그거 돌려놓은 거 건조기에 돌리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빨래 다 찾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내나가서았어요 이내 나와서 응. 넘버투를 시켰어요 치즈버거고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요새 이제 퇴사도 얼마 안 남다보니까 막 여러가지 는 생각들이 있는데 어... 아무래도 여기서 사귄 친구들이랑 좀 헤어지는 게 아쉬운 거 그리고 막상 이제 한국에 돌아가겠다 막 먹었는데 아 돌아가서 뭐 해야 되지? 뭐 이런 생각 들고 요새 진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머리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여행 계획 짜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돈도 막 관리를 해서 계획을 짜서 이제 여행에 드는 돈을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힘드네요 계획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보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할수 있는 여행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해보려고 하니까 어,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와 앞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 배고픈데 Hi, I'm good. Thank you. Yeah. Any ketchup? yeah. r i h t h a n k you. Let's Have a good night. e t s o s g e s go. Let's go. e t s go. Let's e t h go. e t s go. l e s o e t o e t h o t o l e o e t e go. e o e s go. l t Let's go. o l o l o l t o e s o e t t o 와 차에 진짜 냄새 너무 좋다 너무 배고파 하나만 걸려. 래 감지팀 와 왠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비슷한 골목이 많아가지고 아 여기다 오케이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빨래 들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 저는 이제 인앤어 먹으면서 예능할 거거든요 감자튀김? 음음 음. 음. 어? 제가 시킨 건 치즈버거예요 치즈버거 예 진짜 맛있겠죠 아 TV 있으면 여기 어니언을 글어니언으로 추가하면은 안에 그 구운 양파 넣어주거든요. 그럼 진짜 맛있어요. 음 이따 빵이 진짜 바삭하다. 음. 음. 웃기다.